안녕하세요, 마리클레느 구독자 여러분, 머시 벤롱, 밴농, 머시 벤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는 PW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머시 벤롱은 머시 벤롱. 이태민은 머시 벤롱. 충청도는 태전. 나의 이제 반쪽 궁의 플로우는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것이냐. 쇼미더머리는 어1도 양단 VBS는 저의 첫1위고예 아끼는 동생 뭐 이제 천만 제조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저와 밀접돼 있는 네머쉬베놈입니다 실제로 버섯을 좋아하는데 자주 먹진 않아요 네. 삼겹살 먹을 때만 네. 가면 나의 반쪽 나의 이제 동반자들 네. 어, 이제 너무 이제 나 때문에 고생 많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고생하자 응, 더 올라가야지 파이팅곧 커밍순 싸이 마이 라이프 멋그 자체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머시멜 머시멜로 이제 진정한 머시멜로였고 네, 마리끌레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딱 해주시면 저 말고 이제 마리끌레르가 좋아할 겁니다. 아리오